아니 이게 뭐 어떻게 조류를 대체한다는 겁니까 이게? 어 기계가 좀 투박하게 생겼지만은 이게 굉장한 제품이에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 어마어마한 네. 소리가 그 소리 때문에도 못 오고 네. 또 종이 흔들리면서 햇빛하고 반사가 돼요 아 예, 네, 반사되면서 눈에 광선이 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고 보니까 여기는 피해가 없었는데, 저쪽거지 피해가 많이 있어요. 저거는 작년에 설치했어요. 이걸 하면, 네. 까치가 안 와요? 까치가 못 오죠. 왜못 와요? 소리가 제일, 그, 까치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 소리거든요. 야, 여러분.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요게 발명 특허를 얻은 조류 퇴치기라고 하는데 자, 요것이 어떻게 이 과수원에 있는 새들을 쫓아내는지 오늘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대부분 많이 모르시는데요. 이게 발명 특허된 조류 퇴치기 아, 발명 특허? 네, 네. 아니 이게 뭐 어떻게 조류를 퇴치한다는 겁니까 이게? 어 기계가 좀 투박하게 생겼지만은 이게 굉장한 제품이에요. 일단은 이 기계가 와이어를 어, 당겨서 위에 달려 있는 게 보면 종이 달려 있거든요. 아, 종을. 종이 네. 이 정을 당겨서, 어, 서리를 한꺼번에 내기 때문에, 어, 새들이 깜짝 놀라서 들어오지 못하고요. 그 다음에, 시간 타임을 조절할 수 있어요. 아, 그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만큼? 네. 원하는 시간 내에 이걸 올려서? 네네. 조류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? 네. 야 당연하죠. 네. <웃음> 소리가 난다. 오만만 네. 소리가. 그 소리 때문에도 못 오고 네. 또 종이 흔들리면서 네. 햇빛하고 반사가 돼요. 아, 네. 반사되면서 눈에 광선이 오늘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위에서 새들이 봤을 때는 그렇죠. 반짝반짝거린다. 네. 소리도 나고 그렇죠. 좋은 한개몇개가 달려 있나요? 어, 3천 평에는 한 110개 정도 설치가 됩니다. 신기하네. 이건 그럼 몇 평에다가 지금 할수 있어요? 1500평 이상부터 가능합니다. 아, 1500평 이상이면 이거 네. 한 대? 네네. 아, 이한 대면 다 커버가 돼요? 그렇죠. 오. 어, 저희가 1500평짜리는 좀더 소형이 있고, 어, 기계 크기는 비슷한데, 약간 소형이 있고, 그 다음에 이거는 3000평형이에요. 아, 여기 3000평? 네네. 오. 어, 그 다음에 뭐 5000평이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는데, 5000평이면 이거. 하고 소형 두대를 설치하면 되죠 이게 뭐예요? 컨트롤 박스죠 우리 조리제치기의 컨트롤 박스 예. 여기서 뭘 조절해요? 어... 정의 울리는 횟수하고 음. 그 다음에 어, 누적 시간 이제 5분 후에 울리겠다뭐 그러면 5분에 맞추면 되고요 7분에 올리겠다 그러면 7분에 맞추는데 이게 시간 타임입니다 이 5, 5에 있으면 5분 음. 그 다음에 뭐 7에 이렇게 놓으면 7분 뒤에 울리는 거죠 예. 그 다음에 아랫게 어, 정의 횟수인데요 음. 그 숫자 곱하기 3 정도나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. 근데 5회 있으니까. 15번. 번인데 한, 어 보통 두세 번 정도는 더 올려요. 17번이나 18번 올릴 거예요. 그걸 언제 설치셨어요 5년? 5년. 네. 5년 전하고 5년 후 동안 그 피해가 있어요이 설치한 후로는 피해가 없는데요. 네. 그때 당시 이쪽만 설치하고 저쪽은 설치 안 했다 말인가? 네. 이걸 설치하고 보니까 여기는 피해가 없었는데 저쪽 거에 피해가 많이 있어요. 저거는 작년에 설치했어요. 이거 하면? 네. 까치가 안 와요? 까치가 못 오지요. 왜못 와요? 예, 소리가 제일, 그, 까치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, 이 소리거든요. 아, 이 좋은 소리가 제일 네, 싫어요. 예, 네, 여기에서 나버리니까 그 소리 때문에 무사서못 와요. 아, 무사서못 와요? 예. 그러면은, 과일 농사할때꼭 필요하겠네, 예. 그러죠. 예, 일년이면 여기서 피해가, 한 트럭 정도가, 피해가 나거든요. 한 트럭 정도. 피해가. 1톤 정 나온다고요? 1톤 이상이죠. 아, 네. 그가 예. 얼마예요? 거의 한, 거의 한몇 백만 원이죠? 한 천만 가차 되죠. 어, 이제 보도할 의미는 개인적으로는 염두도 못 내죠. 아, 이거 설치를? 네, 한 50%는 자부담, 50%는 정에서 보도해주고. 그럼 그 전에 설치하기 전에 어떻게 설치를 했어요? 음, 여러 가지로 했죠. 이제 딱총도 넣고, 또그 화면에 일반 종소리도 했지만은, 안 되니까 어쩔 수있이 이걸 설치죠 아, 그러니까 설치하고, 설치하고 나서는 편하세요 그러죠. 아. 피해가 없으니까. 어, FTA 사업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. F? FTA. FTA 사업. 예, 예. FTA. 거기에는 이 보조금 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네. 그런데 그 지역마다 다 다르겠지만은, 어, 거기 FTA 사업,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죠. 대부분 가수 특작 쪽에 관리를 하는데. 아. 거기 가서 신청을 하시면 아마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. 아 이거 참 우리 그 과수 하시는 분들은 참이새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요거 한번 보조받아 그 가지고 한번 설치해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50% 정도 보조를 주시기 때문에 네. 어, 비용도 적절하니 뭐 네. 혜택을 보실 수 있고 네. 또 효과 면에서도 또 좋다 보니까 많이들 만족도 하고 계십니다 아, 지금 이게, 몇개방법거예요 <웃음> 어, 3,000평에는 보통, 어, 10개에서 12개 정도? 와이어가 설치가 돼서 저쪽 기, 기계 본체하고 연결을 해주는 거죠. 아. 네, 그렇죠. 끝에 아까 그 지주목 설치한데, 끝까지 가서 어, 연결해주고, 이제 그 끝에는 장력 스프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기계에서 당기면 그 장적 스프링이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원상복귀하는 원리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, 종을 흔들어 주면서 종이 울리는 거죠 그다음에 과수원 끝에 그이 과수원을 12등분해서 12개의 어, 지지대를 형성하고 거기에 와이어를 다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 와이어에다 종을 달아서 그 종이 울리면서, 어, 쇠를 못 오게 하는 그런 예방 방법이죠. 기존에는 이 와이어가, 어, 강선 와이어였어요. 어, 쉽게 말하면 강선 와이어 코팅이 되어 있는데 이 코팅이 벗겨지면서, 어, 빗물이나 들어가면 이게 녹이 나고, 그래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이거를 가벼운 소재 우리 낙하선 줄, 낙하선 줄을 이용해서 거기다 코팅을 해놨기 때문에 어, 비무 비가 뭐 저거에도 뭐 그렇게 쉽게 썩지 않죠.